보스다 보스다 일로와 일로와 골렘 가라 가라 테드리어 우 야야야 조심해야겠다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인던 직스입니다 영상 아이위분 이제 막 가시는데? 나 없이 봐봐 이게 어, 잡아야될 것 어, 같은데 캐스트 일단 맞고 난 누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 가자 일로 일로 가라는거 같아 배타봐도 저기다 저거 저기다 저기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뭐야 이거 어, 아, 아 이거 도 뭐야. 물고기 낚는게 더돈 많이 준다 <웃음> 물고기 낚는게 더 준다고? 아까 물고기 1 2고골랐는야 이거 이거 느낌이 보스다 첫번째 보스다 느낌이 느낌이 느낌은 중보스 가자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어디어디봐 얘들아 형 형을 봐 형을 짧짧보스너들 알아서 잡아? 뭐야 뭐야 이번이나 끝나면 스킬 순서 좀 써야겠다. 뭐야 또, 또 소하냐? 어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나이 나이바 나이들아 어, 어어이어 이거, 어거이어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어우! 좀 세다. 보스는 보스다. 나이바이놈아. 나이바, 나이바, 형! 또날프셔야돼요날 공격이냐. 나이스 오, 째 나이스. 나이스. 지오우 쉣! 쉣! 야, 함정이었다 이거. 렛츠고 여기 파밍할 곳 있는데? 어디? 어 그렇네 오예 네야 잠깐만 뭐열때마다안에서뭐 나와 자꾸 퐁 그만 더 라이트리 한번더힐좀 주세요 많이 아파요 땡큐 땡큐 야 예, 나쁘죠 고루 몇개야 이거? 생가죽 가드 매지카 견갑 방어군 나왔네 필요한 사람 있나 이거? 일단 일단 먹고 있을 때. 뭐야 여기서 보스 나오는데 중보스다 이거 야 이거 개개 개 아니야 어렵다는 애 보자 너 빼라 형한테 맡겨 일단 최대한. 범위 딜 범위 딜 범위 딜 중보스다 와 다들 얘 알거 아니야 랩터 이거 캐스트 봐가지고 범위 범위 방패로 막았어 아이 이놈아 아이 드럽게 안죽네 어 분신? 실화냐 이거? 분신 때리지마 본체만 일단 최대한 야, 이거 힐러 죽었어, 힐러 죽어 힐러 살려, 힐러 살려. 어그로울 때가 힐러 살려, 먼저. 미 분실, 분신 분실. 분신 분신이 은근히 훅가 애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방패 나왔당 방패 나왔다 짱독기 야 레어라서 그런지 무게 내고다가 잘 안단다 그때 공어 준거 형들! 일어나셔야죠 형들! 보스! 어, 스킬! 스킬 포인트 좀만좀 점심 올게 아이고 헤헤헤 <웃음> 야나원 거리야 임마 어우 겁나 아픈걸 아 우리 다 아, 랩터 때문지 메인보스 잡고 있을테니까 나머지 번개 기야 저거 개기 개쎄네 저거 저거 많이 소환해 좋네 와저저 저 골렘 좋네 골렘 저 궁이에요 저기 와 좋네 보스 아닌거 같은데요? 중버스 중버스 I need you to heal him 경갑 방어구또 나왔다, 바지. 아, 신발. 쓸래? <웃음> 바로, 바로 거래. <웃음> 이거 어때? 오, 건틀렛 나왔네? 나이스. 중갑이네? 중갑 나왔다. 자, 다들 나한테 주실 준비. 중갑, 중갑. 내놔마. <웃음> 내, 내 내놔, 마내 졸라 못생긴 게 없어. 내놔! 봐봐. 어때, 동치? 어... 저건 좀, 좀 느낌 있어 보이는데? 그형발 묶어놓을 때. 어. 밑에서 뭐 올라오는게 저랑 그 연계된 거. 아 리얼? 많이 해줄게 얘는. 한 연계가 좋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해줄게 맞아. 했지? 근데 이놈면 너무 세보여 어 아파 산정 오지게 쳐야얘 아프다 자 장판 장판 아씨 나 만화 없어 얘 범위들이 미쳤는데 계속? 어우!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왜안 잡아? 와.. 한대 맞직 이거 훅 갈래 훅 갈뻔했어 발바닥 저거 어 이겼다 이겼다 클리어 아닌데 아직? 이것도 중복이야? 네 돌았네 와.. 이게 주, 중복이라고? 싫어하냐 경갑이죠, 야호드야니 쓰든 안쓰는 일단 경갑은 너한테 다 줄게 그냥 네가 골라서 그래, 팔던가해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자, 나, 나또 나왔어. 아, 입에 걸어 중이라고? 자. 아, 여기 던전에서 5세트 맞췄네. 아. 가자! 메인보스터 이제 느낌이. 감옥에는 뭐 대면을 채취하나? 형님들! 여가 이제 회를한다 이게 쿨타임이 없으니까 <웃음> 힐 하나만 쓰면 되네 그냥 보스다 보스다 those... 일로와 일로와 돌랜 those... those... those... those... those... those... 가라 테드리오. 가라 새드리여 어우 야야야 조심해야겠다 어우 장판, 장판 벌기 던겨주신방 장판. 겁나 아프다, 와. 어.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패턴이 있어 안 막으면 밀려나 이거 어 장판 그렇지. 장판 피해 장판 피해 범인 들이야 그럼 어씨스태이나 없네 으 장판 딜 장판 딜 장판 딜 거미 한늘에 하늘에, 하늘에 치솟을 때 장판 딜 두..두 턴두턴 네턴이네. 와. 진짜 빡. 시키야. 아. 끝났다 끝났다 아우 아우 내려보니 오 냉기 스텝이 양손목이 떴다 복귀떴다지렸다한 손목이다 게이드 어 냉기 스텝이 떴네 아 냉기 스텝이야 축하드림 미리 축하드림 냉기 스텝 <웃음> 어! 아 어, 오래 <웃음> 드디어 내 무기가 소울잼 어떻게 쓴다 했더라? 기억이 나냐 마법부인가 충전 맞다 하나 아, 충전 1120이니까 아직 쓸만하네요 철태, 철태가 더 쓸만하고 메이스 쓰실 분기 15 레벨업 인지 하겠네? 체스 저거 완료받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